보통 이티제는 자신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유형이어서 누군가의 섬세한 케어를 받는 상황을 낯설어 합니다. 그래서 대부분 이티제가 직접 챙겨주는 걸 선호합니다. 하지만 이티제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. 시험, 면접 등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중요한 순간을 마시할 때 독립적인 이티제도 누군가의 서포트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이때 이티제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잘 스며든다면 일이 잘 해결됐을 때 이티제는 속으로 혼인신고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. 요약한다면 90% 확률로 본인이 좋아하고 챙겨줘야 하는 사람을 고릅니다. 하지만 이티제가 외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다가가면 받아줄 수 있습니다. 평상시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이티제지만 이때 애인의 도움을 받으면 혼인신고로 보답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. 이 s a n g hi y 인 yang n Salem i n d Jangali ye n g a n u b u l g n u ISTJ n 이 ni sang hi ye yang you man n e t s u l de go beksi angonhu a l i u l i not d i m y a n gali nun sing i ye a n g surji and go go bekhat nada i s a g e s h j a p t n u n gel b m i a n ISTJ t k u b u l l d of a floating skill of 잡 o o a d nada viyan delu i y a n d y a h u st j g a i r t i n g o sangde b a n g a i y o n o t k i e h a d t j a g 그우 웨장 g u l l 이 k a m a n g 그 위급 Il Jalul D. De l o s 그 위급 Hu m u 지 l h 히 l j i Chal Jahi Shedul Yul j a n d e t j A Gadangul h a l j 하 Sojalul Jashi Hamyang. A. s e o r s Lul j a t d I STJ Gajoahanun Salami Sengi Yutsul De. j Wihu Wangi y a l e n Situation Ilamayan. ISTJ moon plan you'll just some manja de ga ga moon gatsu sun ho hap nader Because, sang de bang e de ga o moon gatsu Almost ISTJ plan a ad sup gie de moon e b nader Sang sang h i y a p e bu jok han ISTJ moon Sang de b a n u i j t u n s n a i lul y e c h g i n d u l g a h n d e m u l o n s e n i c a flirting ha n o o u t I s TJ g a s k u r o Extreme ha d dak g l i nul y a j u i n I s TJ g b u k u l a wahap n e sang a p a n I STJ g a a g o g i man yul i d u l h i a yahalka ya. l a i a n sub e r I STJ Gadago new doha m i n ISTJ Lul Koshi Lhi a m a y a n Anujungda Planethil Yahan Babid n e d a School Team Play Lul Helde j o fi y e e n s <coughs> i a n h a Noon Stafe Gagasa m a l a g a t Yun Joe Thee n s i o n h a Dalak Yu Da Hase Ya Team Play ASA ISTJ n u o n A Dulhi Yamayan Jukdang Heelin Bunyul Hamayan SA ISTJ Lul Sasaha Gehel Pamayan Du Wep n e d a Do Lam ISTJ again he r e Yamatun Salamuro in s h i k h a g o Ilcha boundary, Lul Pass h a t n e i a d o r Duligo John Gangha Mayan, Man n a s a g a Chi Shik Saha Mayan Sah, Gunumun Kanyak Bikir Tundubun Gushu, She Gan Yul Banamayan do webnader, and at the Lemon and Bubu Gushu ISTJ n u n a in Yul man n a i l d e Chuguha Nun Gachi. s <laughs> h i m j u k and Jung Ibnada, Mulon a e n Yul Tongha j e m e Lul Chat Moon c a s e Do Itse Man, Han s u n Gan Ibnada Finally, In <Finally>, Seng <laughs> Yul Gielge Not Go Bo Myon, ISTJA Ge An Jung Gam Yun Seng He Yan Suwa Ge Chi So Jun Han John Je Ibnada ISTJ Lul An d d a l Na Ge Ha Noon Aean E Itde m y a n y u n h o Ban a Ndynamic d han Ge To Dat Ge Li Ji Man h a n s u n g a n ISTJ go hotel hasa Modun gal not noon case gese ngilsu it sudneda ED88u my s t j l u l no l i k e l e we hasi and y u l l none a umyansa ISTJ l o b u c a d o l i k ilsu a b noon g a n y u l gunadeda n b so who when we w a l l do when ISTJ move Already b o m e a m u l and d a l nage h e t done a new man nan p i y o n g hum e it s u s a Joki and jung j u c k a udo. Jushin age and jiang gam yul c h u g e hajunun e s i o a n yul chat s u b n a d a I STJ lulan shim shiki nun a e n e it su myan. I STJ kachugu hanoin in sang target a ji jung hanoin d e kundo um yul j u b n a d a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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번째 질문입니다. 귀여운 vs 청순한. 저는 청순한입니다. 왜냐하면 귀엽다기보다는 좀더 청순한, 어, 순수하고 좀 약간 청초한 그런 느낌을 좀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두 번째 귀여운 섹시한. 이거는 귀여운을 고를게요. 왜냐하면 귀여운 속에서도 그 귀여운 나름의 섹시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놓고 섹시한 거면 좀 많은 남자들이 되게 많이 대실할것 같아서 i 아, s t a 가 보통 상대방이 너무 인기가 많고, 너무 막, 어 유명하고 그러면은 그냥 알아서 그냥 좀 멀어지는 타입이거든요. 그러니까 좀 접근성이 좀 뛰어난 사람이면은 좀더 좋아하는 편이거든요. 내가 다가가도 그 사람이 아 너무 바쁘고 막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자기를 쳐낼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IST는 너무 인기 많고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뭐 어찌됐든 결국에는 귀여운을 고르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. 어인사녀 아싸녀 저는 어 아싸녀를 고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싸녀는 저만 봐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인싸녀는 챙겨야 될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물론 저를 좋아해준다면 너무 고맙겠지만 저를 좋아해줄 시간이 온전히 집중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과감하게 아싸녀를 고르겠습니다 네번째 청바지 스커트 어 청바지요 왜냐하면 뭐 제가 뭐 엄청 보수적이고 막 그런 사람 아닌데 스커트를 입고 돌아다니면 아무래도 시선이 좀 쏠릴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? 그래서 저는 그냥 청바지 좀테가잘 나온 청바지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연상 연하 저는 이게 약간 예전에는 연상이었는데 현재는 연하로 바뀌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연상을 만나면 네 결혼해야 됩니다 네, 이게 엄청난 네 엄청난 뜻이기 때문에 이걸 얘기 들으시면 대충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지금은 현재는 연하입니다 어, 수줍어하는 저돌적인 이건 약간 좀 낮저밤이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둘다 사실 저도 약간 수줍어하는 타입이거든요 뭐 이제 좀 서로 이제 교류가 많이 되고 좀 친해지고 그러면 저돌적으로 변하는 타입이긴 한데 그래도 아 이거 고르기 좀 어렵네. I'm 해 u s t e t h i s t j